화가 진짜 많이 나서 여기 지금 <웃음> <그런 생각이> <목소리> <for> 한명과 더페스타 간의 계약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마,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페스타랑 유벤투스 간의 계약 내용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 저희 실무자가 확인을 하고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단, 선수가 부상이라든가 기타 불가학력적인 사유가 존재할 때는 어 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벤투스만 위약금으로 그냥 위약고요 끝나면 코날도 보기 위해 온 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? 예 실망감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<목소리도> 엔트리다 써놓고서 그 말이 됩니까? <목소리도> 기억 걱정하지 말라고 계약대로 뛴다고 코날전 당연히 뛸줄 알았어요. 이게 부패야. 난민촌 같은 난민촌, 다 바닥에서 먹고 있어. Ela ancora più stanco di e r i 아저 대구에서 6시에 출발했어. 요 진짜 너무 기대돼 가지고 유니폼도 계속 달리면서기다렸는요이호날두 온다 그래 가지고 가까운 호텔에서 묵고 왔습니다. 희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태명도 날순이었거든요. 도날도가 45분 이달 뛴다라고 했었잖아. 네네. 근데 그얘기는안 했어야지. 그냥 돈만 벌겠다는 이런 식으로, 어, 우리 축구팬들을 농가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. 아직 비비쳐 보면서 네.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가? 회원들한는 콜라보보보다는 메시가 3개 치고. <웃음>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